연근초절이 오늘은 간단한 연근초절이 게게 어 닭고기 치킨 같은 거 먹을 때도 이거 먹으면 좋고 어 고기 먹을 때도 넣고 싸먹으면 상큼하니 느끼하지 않으니까 어 연근초절을 할게요 좀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너 어렸을 때 커피 많이 났잖아 음. 그나 그러니까 이거 갈아가지고 너 많이 줬어 알지 이쁘게 <웃음> 어 예쁘게좀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은 요거를 작은 칼로 이렇게 이렇게 꽃 모양으로 좀 홈을 파주면 이뻐. 근데 이거 많은 거를 언제 할수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이렇게 파주면 이런 식으로, 응? 꽃 같지? 음.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하겠어? 이거 언제 하고 누가 이거 모대 모대 그냥 할 거야. 그리고 이것도 또 낭비잖아. 음. 그래서 몇개 이쁘게 해보든가. 어? 몇개 이쁘게 해보든가. 몇 개? 음. 왜 얘네는 이쪽은 납작하네? 응? 이쪽이 납작해도 동그라지가 모양이 날로 먹어도 되지 않아요? 안돼 안돼 안되나 음. 맛 없나? 아리어 아린 맛이 나. 내가 이걸 할수 있겠는데 이쁘게 이쁘게 해봐. 조금만 칼로해야 돼. 큰 칼로 한번 확 나가버려. 음. 모양을 내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가. 이게 음. 한쪽이 납작해서 음. 동그레하지 이쁘게 나오는데. 음. 할짓은 이건 할짓은 아니네. <웃음> <응>? <웃음> 이게 어찌게 하고 안 겪겠어? 이쁘게 이제 모양을 내려면 하지마 아이고 몇 개만 그냥 이쁘라고 나 응. 포인트로만. 응. 우리 끓으면 식초를 좀 타서 살짝 데쳐줘야지. 제가 식초에서 약간 삶으면 색깔이 하얘져 냄비가 적다 하얘지지? 어, 하얘지는. 색깔이 이렇게 하얘지면 은 바로 건져가지고 찬물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헹궈주고 차갑게 이거는 아주 간단해 식초하고 설탕하고 소금만 있으면 돼 물하고 어, 이게 연근이 300g 이니까 사과 식초 200ml 음, 설탕은 세개 정도 아니 아니 세개 중에 아니야 여섯 개네 개들 같지 세 개가 아닌가 네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들어간 것 같은데 소금은 조금 물은 50ml. 이게 신게 너무 신게싫으면 물을 조금 더 부어 주면 돼요. 나도 나도 너무 신게 싫어서 조금만 더 부어 줘야 되겠어. 50ml 정도 더 부어 주는 거야. 이제 절여지면은 이게 조금 물이 더 올라오니까 국물이 조금 적긴한데 절이면 이제 이 올라와. 어, 닭튀김, 치킨 먹을 때도 먹어도 되고 고기 쌈 먹을 때, 삼겹살 먹을 때 항상 집어먹으면 깔끔하니 상큼하니 좋아요